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클래스는 거민사막 모바일의 막대한 자본을 가진 발렌시아의 상단주, 대부호입니다. 샤카투 상점에서 흔하게 봤던 캐릭터가 클래스로 나온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. 많은 분들이 샤카투 상점에서 금주화를 사용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렇게 대부호가 된이 클래스는 모험가 여러분들이 사용한 금주화로 화려한 스킬을 사용해 적을 제압하는 클래스입니다 발렌시아의 상단주였던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막대한 자본을 감당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모아왔던 금주화를 이용해 압도적인 전투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의 기술밖에 없지만 대부호의 아주 강력한 기술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화 폭발 기술은 금주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폭발시키고 넓은 범위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용병 고용 기술은 상단 단원을 소환하여 상대와 100대 1로 싸우는 기술입니다. 이번 신규 클래스 대부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